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마일러의 블루텅 스킨크 부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자, 저희 블루텅 스킨크는요, 요렇게 한 마리, 요렇게 한 마리에서 부부가 살고 있고요. 이 사육장이 지금 사실 세자 사육장인데요.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커서 사육장이 좀 좁아 보이죠? 자, 이 온도는 현재 온도는 30도, 30.4도에 맞춰져 있는 친구들이고요. 조금 더 높게 설정은돼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온도는 그러네요. 아, 블루톤이 지금 밥그릇에 머리를 박고 뭔가를 열심히 먹고 있죠. 이 친구들이 먹고 있는 건 어, 오늘은 특식으로 강아지 사료가 나갔네요 보시면 아주 아주 맛있게 먹고 있죠. 표가 <목소리> 파란색이라서 블루톤이라고 하는 이요 아무거나 잘 먹기로 아주 유명한 친구죠 먹고 있고요 아 맛있다 하고 있죠 어 실제 길이는 제가 한번 꺼내서 한번 봐드릴게요 실제 길이는 보이시나요? 요렇구요 어제 팔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드릴게요 제 팔보다 제팔 길이만큼 되죠? 엄청 큰블루텅스킨크라고 합니다. 자, 위에서 보면 배도 빵빵하죠? 인사 한번 해볼까? 안녕! 제 이름은 블루텅스킨크예요 자, 이렇게 생긴 아주 잘생긴 친구들이고요. 코르크투브를 넣어놔서 아이들이 은신할 수 있게끔 넣어놨구요 이코르크투브가 지금 대짜예요 대짜인데 아이가 지금 올라가면 보세요 길이가 대짜보다 더 길죠 이렇게 엄청 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블루텅 스킨크였구요 친구들은 사육장도 마찬가지로 u v 빛 켜져 있고요. 스팟은 저희는 적외선 램프를 일단 달아놨고요. 자, 바닥재는 보시다시피 칩시로 깔아놨고요. 물그릇, 밥그릇 준비되어 있고요. 현재는 사육 환경은 이렇게 돼 있고요. 저희 이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50cm 이상이라고 보는데 아주 아주 원수한 친구들이었습니다. 친구들이 블루텅 스킨트. 자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